지난주에 이어 불가사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불가사리가 등장하는 민담을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은 그 내용을 토대로 불가사리가 어떤 괴물인지 생김새는 어떤지 같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불가사리와 바닷속 불가사리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불가사리와 중국의 상상 속 동물 맥은 어떤 사이인지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불가사리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가사리는 민담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괴물이라서 정확한 외형이나 이름의 유래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전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화하기 쉬운 민담의 특성상 화자와 지역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 영상에서 다룬 민담에서는 불가사리를 불로 죽일 수 있었지만 정반대로 불가사리가 불이 붙었음에도 죽지 않아 더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괴물 중 하나예요. 그 모든 주장과 가설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 제 영상은 논문이 될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불가사리를 특정 정보들만 가지고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의 유래는 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민담을 토대로 외형과 그 특성은 김두량이 그리고 현해산인이 글을 쓴 병풍을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사리 이름의 유래를 알아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민담에는 쇠를 먹고 자라는 이괴물은 어떤 방법으로도 죽지 않는데 다만 불로 죽일 수 있다 라고 쓰인 쪽지가 있었죠. 불가사리라는 이름은 이 쪽지의 내용을 따 어떤 방법으로도 죽일 수 없다라는 의미의 불가살에 이가 붙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민담속 불가사리는 꼬리에 불을 붙여서 죽일 수 있는 존재였죠. 이 때문에 불가사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죽지 않는다는 의미 말고도 불가사리의 불을 수누리말로 해석해 불로 죽이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졌다고도 해석됩니다. 이 민담에서는 불가사리라는 이름의 유래는 알수 있어도 불가사리의 외형에 대해서는 알수 없죠. 처음에는 바풀만 하다가 나중에는 곰이나 호랑이 크기가 되었다 라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불가사리가 어떤 동물을 닮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김두량이 그린 병풍 속 그림과 그 그림에 쓰여 있는 현의 산인의 설명으로 옛날 사람들이 불가사리를 어떤 괴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무려 열폭으로 구성된 이 병풍은 열폭 모두가 불가사리 그림으로 채워진 병풍이에요. 각 폭의 윗부분에는 글이 있고 아랫부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윗부분의 글을 통해 불가사리가 어떤 괴물인지 알아볼 거예요. 불가사리에 대해 현의사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코끼리의 코, 물소의 눈, 소의 꼬리, 호랑이의 발을 가졌고 이빨은 쇠톱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털은 쇠침과 같다. 매우 사납고 곰과 호랑이의 위엄을 가지고 있으며 움직임 또한 이들처럼 매우 빠르다. 암컷은 무늬가 없지만 수컷에게는 무늬가 있고 이 수컷이 울면 암컷이 이를 화답한다. 불가사리는 흰색, 검은색, 그리고 오색 등으로 흰색은 동방에, 검은색은 남방에 그리고 다섯 가지 색을 가진 불가사리는 당의 백향산에 있다. 불가사리는 철과 동, 그리고 대나무의 뿌리를 먹고 산다. 인간 세상의 역지를 막고 태풍을 삼킬 수도 있는 강한 동물이다. 현해산인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동물들의 생김새를 닮은 불가사리는 여러가지 색이 있고 암컷과 수컷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철이나 돈 같은 쇠 말고도 대나무의 뿌리를 먹고 사는 괴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괴물들이 무서운 이유는 이들이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가사리는 사람은 먹지 않는 데다가 역질, 즉 전염병을 없애주기도 하고 태풍을 삼키기도 합니다 지금도 전염병은 매우 위험하지만 과거에는 전염병이 퍼지면 대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태풍도 지금의 우리보다는 옛 조상들에게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였고요 농사가 주요 생계수단이던 과거에는 별을 비롯한 작물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태풍은 백성들의 생계를 위협하기 충분했죠 그런데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고 전염병을 몰아내고 백성들이 걱정하는 태풍을 삼키는 괴물이라니 이러한 성격 때문에 불가사리는 사람을 해하는 괴물보다 해태나 현무처럼 신수에 가깝습니다. 경복궁 굴뚝에는 십장생과 함께 불가사리가 새겨져 있죠. 혹시 경복궁 나들이를 가게 된다면 현해 산인의 설명과 굴뚝 속 불가사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사실 불가사리와 비슷한 괴물은 동아시아권 나라 모두에 존재합니다. 일본에는 바쿠라고 하는 신화 속 괴물이 있고 중국에는 장산범 영상에서 잠깐 등장했던 맥이 있거든요. 이 동물들, 그 중에서도 맥 때문에 불가사리는 우리나라의 괴물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물은 우리나라 고문원에서 불가사리라는 이름 대신 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거든요. 우리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이익 선생님도 불가사리 대신 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약용의 경세유표에서도 쇠먹기를 떡 먹듯하는 맥처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현해산인의 설명에서도 불가사리라는 표현이 아닌 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불가사리와 중국의 맥은 정말 같은 동물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불가사리와 맥을 서로 다른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가사리가 가진 특성과 중국의 맥이 가진 특성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옛 문헌이나 각종 글에서는 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맥은 중국 이야기 속의 맥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까 소개했던 병풍 속 현해산인의 묘사와 중국의 문헌 속 맥을 비교해보면 맥과 불가사리는 철을 먹는다는 특성과 외형의 유사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점이 더 많은 동물입니다. 사실 이 둘은 먹는 것도 꽤 달라요. 중국의 맥에 대한 여러 글을 보면 맥은 구리와 철 말고도 뱀, 심지어는 사람의 뇌까지도 먹는 괴물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해산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가사리는 철과 돈같은쇠붙이외에 죽근, 즉 대나무의 뿌리를 먹는 존재죠. 굳이 따지자면 불가사리가 훨씬 더 순한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는 등장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괴물이지만 맥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 둘의 다른 점입니다. 불가사리는 오랜 혼란으로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점에 등장하지만 맥은 등장하는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동물이거든요. 불가사리는 암수의 구분이 있는 동물이고 맥은 암수의 구분이 없는 동물이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불가사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상상 속 동물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의 상상 속 동물들은 대개 암수의 구분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왕을 의미하는 용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암컷과 수컷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맥은 종류가 하나뿐이지만 불가사리는 무려 세가지 종류가 있는 괴물이기도 합니다. 남쪽에는 흑색, 동쪽인 우리나라에는 흰색, 그리고 다섯 가지 색인 불가사리는 당나라의 백향산에 있다고 하죠.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 불가사리와 맥 사이에는 꽤나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로 맥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설정들이 부여되며 독자적 존재인 불가사리가 된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불가사리는 여러 다른 특성들을 얻으며 우리나라의 괴물이 되었으니 불가사리도 어엿한 우리 괴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불가사리를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괴물 불가사리와 바닷속 불가사리는 아무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가사리로 알고 있는 이 생물은 19세기까지만 해도 불가사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불가사리를 단풍잎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의미를 가진 풍여버라는 단어로 불렀다고 쓰여있고 그 외에도 삼천족, 삼천바리 같은 명칭은 있지만 불가사리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사리는 괴물 불가사리 덕에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절대 죽지 않는 불가사리처럼 불가사리 또한 몸이 잘리거나 물 바깥으로 나와도 잘 죽지 않죠. 불가사리의 이런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모습, 조개 같은 다른 해산물을 매우 많이 잡아먹는 모습에서 옛날 조상님들은 불가사리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둘이 우연히 비슷한 이름을 얻게 되었을 뿐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했는데 아니어서 놀랐네요. 불가사리를 우리나라 고유의 괴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맥이나 바쿠에게는 없는 불가사리 고유의 특징을 부각해 등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려말에서 조선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등장해야겠고 흰색, 검정색, 그리고 다섯 가지 색을 가진 여러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어야겠죠. 그 외에도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가능할 것, 철과 동해에도 대나무의 뿌리를 먹을 것 정도가 되겠죠. 사실 불가사리와 유사한 바쿠는 이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최면술을 사용하는 포켓몬인 슬리프가 그렇죠. 바쿠는 사람들의 악몽을 먹는 일본 신화 속 괴물인데, 그 외형이 불가사리나 맥과 매우 유사합니다. 불가사리도 바쿠처럼 작품에서 볼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불가사리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불가사리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2주 동안 같은 괴물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지루하시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또 다른 우리나라의 귀신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